슬라임 소개할게요 유후 이시아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정입니다 오늘은 이 오니기리와 이동규 선글라스를 낀괴간지엿떠여가 일본 슬라임을 리뷰해볼겁니다 일본 슬라임을 소개시켜드릴건데요 오늘 슬라임 무지막지합니다 아주 기대도 좋다 이말이에요 예? 자아 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걸 갖고왔습니다 제가 슬라임을 왜 좋아하냐면요 슬라임은 그 안티 스트레스 피젯 스피너 같은? 그런 무의미하게 시간을 가는지도 모르게 만지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고요 저는 슬라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그냥 다 좋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향도 좋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차례대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액체 몬스터 같은 그런 출렁출렁거리는 슬라임 같아요. 두 번째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슬라임, 이거는 우주 슬라임입니다. 우주 슬라임이에요. 아직 저도 한 번도 뜯어보지 못한 우주 슬라임입니다. 정말 예쁘죠? 우주 슬라임, 그리고... 다이아몬드 슬라임입니다 다이아몬드 슬라임 크리스탈 크리스탈 블링블링블링 블링 블링. 정말 예쁘죠? 그리고 야광 슬라임 이게 어떻게 되는 말이요? 불을 한번 꺼볼까요? 불을 끄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야광 슬라임 탐나지 않아요? 어허! 난 이렇게 사자마자 엄청 좋았어 그리고 두 번째 손 온도에 반응하는 슬라임입니다 자, 그냥 일반 주황색이죠 일반 주황색인데 여기다 손을 갖다 대면은 짜잔!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오늘 이걸 다 제가 만져보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이거는 색상은 파란색이랑 연두색이랑 주황색이 있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만져봅시다, 오늘. 깨끗한 책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기도 제거해주고. 손도 항상 씻고, 핸드크림도 잘 바르고, 슬라임에 대한 그게.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자, 지금부터 슬라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보여줬던 이 출렁출렁거리는 슬라임부터 뜯어볼게요 이건 그냥 액체 괴물이죠 슬라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슬라임보다는 액체 몬스터에 가까운 그런 질감과 모양입니다 <웃음> 바풍도 안돼요 약간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식으로 잔여물이 좀 바닥에 많이 남네요 빨리 집어넣어야겠다 별로다 이 친구는 별로네요 자 다음 주자를 위해서 잘 닦아주고 다음! 다이소에서 산이 평범한 슬라임. 되게 탱실탱실하게 생겼어요. 일반 클리어 슬라임처럼 되게 투명하고 클릭키 소리를 낼 때는 좋은데, 이제 뭐 이렇게 늘리거나 늙어라... 어? 음, 이렇게 될줄 알았어. 이렇게 잘 끊깁니다. 오씨, 파편 치네요. 너무 땡땡해. 다음은 우주 슬라임 하, 이건 어떨 것인지.. 너무 예쁘죠? 뜯어볼게요 오..되게 이쁘게 생겼네 느낌은 앞에 있던 슬라임들과 별반 다를게 없긴 한데 오이것도차 좀.. 이거를 태국분들이랑 한국분들이 되게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키호테에 갔는데 직원분이 대체 이게 뭔데 왜 이렇게 태국분들이랑 한국분들이 대량으로 사가냐 여쭤보시길래 요즘 한국에서 슬라임이 유행이라고 그랬더니 아 하면서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잘 모르셨나 봐요 이거 왜 사가는지 역시나 이것도 별로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네요 오우. 단면을 볼수 있는 거의 과학시간이 돼버리는 지층을 볼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해야되는 그런 얘도 너무 탱탱탱하다 자, 다음! 이 친구입니다 너무 기대되셨죠? 다이아몬드 슬라임 얘는 아주 유연하고 잘 늘어나요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달리 되게 유연합니다 보다가 뚜껑이 열리면서 얘가 좀 흘러가지고 원래는 통에 엄청 까득 차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까지 차있었는데 얘가 좀 부족해졌네요 용량이 아 맞다! 여러분 그 외국에서 인형 손으로 플레이하는 거 알아요? 인형 손으로 플레이하는 게 너무 귀엽고 신박해가지고 저도 인형 손을 사왔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제가 저거 하려고 인형 손을 샀어요 노력이 가상하죠?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걸로 슬라임 만지면 대용량 만지는 것 같고 화면상으로 야광 슬라임 한번 만져봅시다 야광 슬라임을 한번 불을 끄고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걸 만져볼 건데요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신기하고 이쁘다. 그냥 보면은 그냥 슈크림 색깔인데, 불이 꺼지면 형광이 되는? 얘도 되게 잘 늘어난다. 다음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플레이. 슬라임이라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는, 아니, 온도에 따라 변하는. 음 파란색부터 열어볼까요? 자, 파란색 주황색 이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청록색? 연두색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온도가 변하는 슬라임입니다 자, 첫 번째로 파란 색깔을 온도 변하게 해볼게요 여기 반을 온도 변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변한 것 같나요? 잘 모르겠다 이거 뭐 드라이기로 해봐야 되나? 어째서! 어째서 변화가 없는거지? 분명 일본... 분명... 이 봉투 안에 있을 때는 색깔이 변했는데 왜 나오니까 안되지? 마이쮸 먹는 느낌이야 손으로 이거는 가차에서 뽑은건데 하나에 200엔이었나? 이거... 이거 이것도 혹시 야광인가 아니네? 아, 으찌됐건, 저찌됐건. 역시, 수제슬라임이 최고예요. 에? 우리 거 봐봐, 이거. 응? 자랑스러운 한국의 수제슬라임이다, 이것이. 물론, 예쁜 액체 괴물들. 예쁘지만, 저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큼, 장시간 가지고 있을 순 없네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셔서 슬라임을 많이 구매해 오실 우리 슬라이머 저와 같은 슬라이머 분들 언제 어디서나 슬라임을 찾아 헤매고 슬라임을 구매합시다 탕진 탕진 참징잼 오케이 여러분 언제나 슬라임길을 응원합니다 엘머스 길만 걷자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 모두 엘머스 길만 걷자 Oh my god!